세리아드가 어쩔 수 없이 입었는데 너무 수줍어. 나는 어 너무 이게 노출이 많은 것 같아. 제... 하이, 쿠, yeah. cool. 반갑습니다. 콜라보레이션 즐겁게들 즐기고 계셨나요? 저는 사실 오미크론 오늘 <놀람> 격리 예제일인데 몸 상태가 아직 완전하지 못해서 좀 양해 좀 부탁드리고요. 자, 이번 업데이트에서 또 즐길거리죠. 코스튬이 새로 나왔습니다. 파이널 판타지 코스튬인데요. 정말 사고 싶었으나 빨리 몸이 나와서 촬영하면서 살려고 참고 있었습니다. 한번 사보도록 할게요. 먼저 라스가 한번 볼게요. 라스, 선택받은 왕의 의상. 녹티스 의상이다 그죠? 이 의상이 지금 코스튬 구매 완료 나오는데 이거는 이벤트 열심히 참여하신 분들 출석만 열심히 했어도 7일차에 다들 받으셨을 겁니다 자 그다음 또이 의상이 윈형도 입을 수가 있거든요 특대형 사이즈 제작으로 한번 나왔나 본데 이 어깨랑 이게 품이 맞을 수가 없는데 아예 이제 윈 스타일로 하나 나왔습니다 잘 어울려요 저는 이번 거싹다 한번 사보도록 하겠습니다 구매해 볼게요 약간 이런 디자인이 이런 떡대랑 되게 잘 어울리는 것 같은데요 구매 완료 또이 의상이 카르트도 입을 수가 있습니다 이 안경이랑 아주 묘 느낌이 주네요. 우주인같이 해가지고, 오 카이토도 입어지는군요. 카이토. 오, 상당히 잘 어울리는데요. 카이토랑은 파이널 판타지의 주인공으로 나와도 될것 같이 생겼어요. 자 오르타. 오르타랑도 잘 어울린다. 이 안경만 제가 좀 바꿀게. 요 안경은 제가 오르타랑 놀리려고이어났는데 제대로 얼굴 하면 되게 잘 어울릴 것 같습니다. 자 이제 다들 뭐 여캐들 기다렸죠? 아, 네 알고 있다. 아. 자이의상 누구 이상인 줄압니까 여기 나와 있네 시드니. 잘 어울리는데 시드니 이상. 시드니가 오룸이라는 파판의 캐릭터인데요. 캐릭터라고 해야 되나? 라고 보면 되겠다. 기계공, 수리공 이런 쪽인데, 굉장히 좀 섹시한 캐릭터로 나와가지고 전 세계적으로 코스프레도 되게 많이 하고요. 이의상이 상당히 좀 인기가 있습니다. 요거를 세리아드가 입는 걸 보게 되다니, 약간 세리아드가 입으니까 약간 그 동양적인 느낌이네요. 뭐 원래 시드니는 약간 서양미가 뿜뿜하거든요. 근데 약간 이렇게 아담하다 할까? 어. <웃음> 시드니가 마몹사가 됐다. 이런 느낌이네요. 어머 어머, 아야 가까이 다가지마. 오 가까이, 가까이 다가지마. 오뭐 아야 잠깐만, 가까이 넘어오지 마세요. 자, 바로 이거죠. 이 의상은 딱 우리 누나한테 잘 어울릴 걸로 보입니다. 오, 잠깐만. 이거는 마치 시드니랑 정말 서양민 스타일의 어떤 너무 잘 맞네요. 총이랑도 잘 어울린다. 아, 확실히. 이거 이 느낌 봐봐. 이 느낌 봐봐. 떨어지는 거 봐봐. 지금 이게. 일단 바로 구매해서 확대해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야깔맞춤니다 이건 진짜 깔맞춤니다 우리 누나 모자 진짜 잘 어울리시네. 그... 멈춰! 아까 세리아드가 입었을 때는 그 수리 업체의 유니폼이야. 유니폼이라서 세리아드가 어쩔 수 없이 입었는데 너무 수줍어. 나는 어, 너무 이게 노출이 많은 것 같아요, 사장님. 왜 이렇게 여러, 이런 스타일이라면 나마리가 입으니까 아무도 입으라고 한적 없는데 본인이 이렇게 입고 나온 것 같은 찰떡같이 어울린다까 그런 느낌입니다. 자, 그다음 의상 아이리스입니다. 아이리스의 의상인데 이 아이리스가 누구냐면 글라디올러스 여동생입니다. 이 아이리스가 좀 짠하게도 참 밝고 상냥한. 그런 아가씨인데 우리 주인공인 녹티스를 짝사랑합니다 소나무같이 짝사랑하는데 사실 뭐 이루어질 수 없는 짝사랑이죠 아주 아이리스스러운 의상이죠 상당히 발랄하고 순수한 소녀입니다 눈빛이 아주 쾌하니 사악하게 웃고 있는 것이 또 다른 캐릭터성을 자아내네요 자이 아이리스 의상을 루인도 입을 수가 있겠습니다 오 좋습니다 오드아이랑도 상당히 좀 묘하게 어울리는 느낌이 있는데 루인이 입으니까 마치 파파네요 여주가 됐을 수도 있겠다 이런 느낌 근데 요번에 보니까 아쉽게도 이제 유나는 콜라보 이상이 없는 것 같아요 약간 체형에 안 맞나 없습니다 없어요 자 마지막으로 큐이입니다 큐이가 아이리스 의상을 입는다면 이런 느낌이다 <웃음> 큐이가 입으니까 그냥 아주 귀여운 갑자기 유치원생도 입을 만한 약간 어머니가 스타일링이 좀이런 스타일 좋아하시는 거지 자 이제 옷들을 한번 입혀 볼 시간이죠 아무래도 이렇게 썸머썸머 느낌 다는이 의상에는 차라리 왕관 같은 것도 되게 어울릴 것 같아요 아 이런 것도 너무 귀엽다 어 의상이랑 어때요? 괜찮은 것 같은데? 자 이걸로 착용 자 너는 이 안경을 벗을 수 없다 이걸로 무조건 가도록 하이라그 다음 준은 준 메이드 머리띠랑 멈춰 <웃음> 어 약간 색깔이 묻히게 검은 색깔 메이드 어때요? 어잘 어울린다 오 되게 수줍 어야 이게 멈춰 자 이걸로 가도록 합니다 자 카이토는 안경 한번 벗자 오늘 루이는 이번에 완전 주인공 느낌 난다. 이것도 괜찮은데요. 차라리 마스크랑 겁나 약간 카리스마 있는 검사. 그 정도로 하도록 하자. 자 루이는 아하 아, 뭐 이게 제일 잘 어울리는 것 같네요. 약간 무난하게 하는 게 좋지 않나. 이 정도 입어보고. 자 우리 나마리 누나입니다. 이 의상의 메이드는 아무리 그래도 이건 아닌 것 같아. 시드니 모자도 잘 어울리시는데 다른 거 한번 볼까요? 선글라스랑도 잘 어울린다. 오 마스크랑도 잘 어울린다. 자 저는 개인적으로 선글라스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잘 어울리네요. 잘 어울린다. 자 너는 형이 그 안경 너무 놀려서 미안하고 어 됐다 그걸로 가자. 자 라스는 약간 자서 이거 어, 아, 아니 아니 안, 안, 안, 내가 원하는 스타일은 아닌 것 같아. 마스크 잘 어울린 것 같네요. 이것도 이대로 가겠습니다. 자 우리 윈 형님 예, 그냥 이렇게 가시죠. 예. 자 마지막 우리 에세리아드입니다. 안경 제비에 이렇게 아주 순진하게 생겼는데 막 어쩔 수 없이 유니폼을 입은 모습. 아 아니네 이거 모자 너무 잘 어울린다. 야 이건 진짜 너무 잘 어울린다. 이쁘긴 해. 솔직히, 세리아드 자체가 되게 이뻐가지고. 야, 이거 너무 잘 어울린다니. 이, 이 가자. 이렇게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코치, 와, 바다랑 너무 지금 막 슬레이지 않습니까? 봄이 왔는데, 오늘도 벌써 여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여름에 한번 떠나야지. 자, 그 다음으로 이번에 나온 가디언 한번 봅시다. 콜라보 가디언. 잠재 능력에는 없기 때문에, 잠재 능력이 없기 때문에 전체 다 결실 맺어서 잠재를 막 뚫어 나가는 그런 부담감은 좀안 가져도 되겠습니다. 그죠? 다만, 이제 데리고 다니면서 스킬을 쓸수 있는데, 스킬 같은 게좀 약간 공격적이더라고요. 뭐 보면은 타이탄 비교적 좀 되게 쉽게 결실 맺을 수가 있었죠. 이벤트로 주는 도재화가 있어가지고 팬편으로 다들 받으셨을 텐데 쉽게 이제 얻을 수가 있습니다. 스킬 보면 범인의 적에게 물리 데미지 한번꽝 뭐 주고요. 그리고 적에게 100% 확률로 2초 동안 다운 상태. 굉장히 좀 전투에 좀막 임팩트를 주는 그런 식의 스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로 뭐 잠재를 뚫고 이럴 필요는 없지만 스킬이 마음에 든다면 데리고 다닐 수가 있다. 자 리바이어던 보면요. 이마 그 파판에서 그 수신이거든 수신. 그러다 보니까. 대해일이란스킬 쓰고, 임마가 범인의 적에게 또범인 마법 데미지를 빡 한번 준 다음에 100% 확률로 7초 동안 슬로우. 7초 동안 슬로우입니다. 나쁘지가 않다, 그죠? 스킬이. 일단 바하무트. 뭐니 뭐니 라도 간지는 바하무트긴 한데, 일단 간지 자체가 멋있죠? 스킬이 범인 물리 데미지가 일단 개수 자체가 대단히 좋고. 빡 때릴 것 같고 그리고 100% 확률로 30초 동안 받는 물리 데미지 10% 증가 상태 부여. 데미증 디버프를 30초짜리를 걸어군요자 라무입니다 번개 쓰는 그 할아버지 라무는 범인의 적에게 200% 마법 데미지 주고 적에게 100% 확률로 5초 동안 감전 상태 부여합니다 자 시바입니다 얼음 쪽이죠 다이아몬드 더스트입니다 범인의 적에게 520% 마법 데미지 개수가 높죠 그리고 적에게 100% 확률로 30초 동안 받는 마법 데미지 10% 증가 상태 부여합니다 마딜 덱에는 또 시바가 좋겠고 멀릴되게는 바하모트가 좋겠고 그렇습니다 그러나 역시나 잠재력이 있는 가디언들이 훨씬 중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일까요? 이번 콜라보 가디언은 하면 좋고 너무 부담은 가지지 않아도 되지 않을까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자 그리고 오늘 한번 강림전 한번 가볼 텐데요 게이모스 나왔죠 개자... 멈춰 강아지 자석 <웃음> 브레이크가 불이라 가지고 지금 큐이 혹은 라스 많이들 쓰고 계시고 그래서 일만은 에어정은 입장시에만 에어저항이 한번 필요하겠고, 그 다음에 이제 넉백저항이랑 다운저항 정도가 챙겨지면 원활하게 때리기 좋다고 합니다. 자, 들어가보게 됩니다. 자, 컨트롤 하자, 컨트롤 하자, 집중하자. 자, 구세 가자. 자, 다운저항, 다운저 좋죠? 다운저항 해주고, 자, 딜 들어가보자. 아야야야야야. 궁! 보보보보보보�. 제가 이제 뭐 q 이랑 라스 이런 거 제대로 막 키운 사람은 아니긴 한데 오딜 들어갑니다 잘 들어가네요. 그나마 강림전 중에 좀이벤트성으로좀할 만하게 나온 것 같습니다. 원래 제가 강림 전 같은 걸 제대로 즐길 수는 없거든요. 약간 좀 딸린달까 그런 거거든. 오 브레이크 터지고요. 오 되게 쉽게 나왔나 본데. 쉽게 나왔나. 물론 제가 딜다 하는 건 아니고 우리 자노님이 압도적인 딜량을 보여주고 계시긴 한데. 그래도 야, 그래도 이렇게 빨리 순삭시키고 있는데요. 어. 아이고, 해볼 만합니다. 저렇게 버스를 타면서 어, 감사감사. 감사. 저 SR 희망의 반지 정도 그리고 키스톤 파편 조가 생기고 있습니다. <웃음> 자, 오늘 이렇게 파판 콜라보 이모저모 즐겨 봤습니다. 여러분 남은 콜라보 기간도 즐거운 그랑사가 되세요. 고맙습니다. 굿바이.